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이기입니다. 2022년 첫 영상이 풍렬 격전 새해 복기가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풍렬 격전 뽑기를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냥 핸드폰에서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뉴이얼 독한 축제 단계 복기가 나왔는데 예년과는 조금 다르죠. 예년과는 다르게 5단계에서만 LR이 나오는 게 아니고 3단계에서도 LR이 확정. 뽑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독한의 인기를 어,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00개를 쓸 예정이고요 얼마나 잘 나올지 보겠습니다 물론 3단계 5단계가 아니어도 LR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0개짜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새해는 좋은 게 나올까 자 일단은 고래대 5아리다는 이번에는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확정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카우터에 있는 애들이 100% 나와 가지고 고래대 5아리다는 무조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LR 확정되는 그런 모션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확정 말고도 나와줘야 이제 이득인데 지금까지 뭐, 8개, 9개, 이제 9개고, 마지막 10개째에서만 확정 나오는데, 아, 이미, 이미 무지개인 애가 나왔네요. 20개 이렇게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0개 가보도록 할까요? 이제 카테고리죠? 네, 카테고리 리더. 방금 전에는 속성 리더. 여기서 블루베지트가 나오면 좋은데요. 자, 합체는 할것 같았어요. 아쉽게 블루베스트가 아니고 초배 였습니다 에 r 이좀 팍팍 떠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열 번째 말고는 나오는게 없네요 이 팡대 이상한거고요자 <웃음> 여덟 아홉 아 마지막 열 번째 뭘까요 아 이것도 이미 무지개죠 이미 저처럼 풍요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무지개인 애들이 많을 겁니다 아, 무지개 아니었네요 어, 다행이다 무지개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교환하라고 뜨지 않았으니까 무지개 아니었고요 자 이제 LR LR입니다 어떤 게 확정으로 나올까요 일단 블루베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합쳐서 LR이니까 아 근데 그냥 초배네요 어쨌든 에라는 확정이니까 마음은 좀 편합니다 다만 이거 말고도 열 번째 말고도 확정 말고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럴수가 일단 <웃음> 다단변신 풀이죠 각성되고 나서 훨씬 강해졌죠 좋긴 좋아요 제가 아마 제무지개 아닐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오 넘어간다 오케이! 에 r 인가아 방금 나왔던 자마스네요 이제 이거 확실하다 얘는 코인교환이다 이제 아 하필 자마스가 나왔어요 이제 아홉 번째고 마지막 열 번째 에 r 뭘까요? 어? 뭘까? 나 없는 거 나와라 제발 아 트랭크스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 부계정이랑 헷갈리는데 트랭크스 요즘 아무도 안 쓰죠 하필 나와도 제일 구린 거 나왔어요 아 이럴수가 자 그러면은 5단계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가보는 와중에 LR 좀 좋은거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황도 없고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일단 5천크스 조합 5천트랭크스죠 합체하지 않았으니까 5천크스가 아니고 오천트랭크스 원래는 이게 스카우터 확정 또는 어 주요 캐릭터 아닌 애들 세개 SS를 확정했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주요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섯, 아, 일곱, 아, 중간에 나온 거 없나? 여덟, 아, 진짜 딱 하나 주네. 확정, 오, 좋아요. 저, 왜냐면 초스 베지터 GT 없었거든요. 야, 없는 거 나왔다. 아, 잘 됐다. 중국보다 없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좋죠. 네, 이제 마지막 LR 확정 50개짜리 연속 뽑기 갑니다. 네, 50번 뽑는 게 아니고 10번 뽑는 용서 50개 쓰는 뽑기란 뜻이죠. <웃음> 자, 뭘까요? 아, 조합이 진짜 없죠? 조합이 완전 없어요. 내놔 대신 내놔 자, 아 드디어 불배 나왔다. 물론 LR 확정이라서 나온 거죠. 아일때 나와야 좋은데요. 자. 여러 장 나왔으면 좋겠는데. <웃음> 오, 뭐야, 피콜로, 일단. 독한 나왔죠. 지금, 이득이고요. 네 번째. 자,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아, 세개남았어 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두개 남았어요. 아, 에스. 이제 마지막 LR. 뭘까요? 없는 거? 아, 6주년! 6주년 골든 프리저, 그리고 17호가 나왔네요. 아, 얘 말고 차라리 그냥 6주년, 6주년 저기 17호 나오지.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뽑아본 한 바퀴 봤습니다. 자, 그럼 뽑은 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거 여러분들 총 3번 뽑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600개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600개 쓰면은, 그러니까 100개당, LR 한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용석이 많으면 좋죠 근데 저처럼 뭐 용석이 모자라는 분들은 그냥 한바퀴 정도만 돌리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캐릭터 목록 해가지고 지금 입단 순 돼있고 여기서 SSR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바퀴 돌려본 결과로 이제 SSR 독한 축제 캐릭터 이상으로 6마리 얻었는데 일단 LR로는 이 골든 프리저 천사 그리고 17만 같이 있는 거죠 나중에 독한 하면 그 다음에 아 정말 필요없는 트랭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는 별로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년 2022년 처음으로 독한 풍렬격전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뽑을 때는 여러분들이 없는 또 원했던 그런 캐릭터와 부디 제발 잘 나오길 바라면서 짧고 간단한 첫번째 뽑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뽑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익바 안녕